자, 이제부터는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넣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가 들어갈 위치에 플레이헤드를 놓아주시는 게 먼저예요. 어, 저는 제일 앞에 수영 사 호교라는 것을 넣고 두 번째에는 삼락공원, 세 번째에는 파핑수라는 자막을 넣을 거예요. 우선은 오른쪽에서 텍스트 이미지를 한 눌러주시고요. 그럼 텍스트 추가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넣어줄게요. 수영 4 호교 자, 오른쪽에선 글자의 내용을 넣으시고요. 왼쪽에서는 글자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폰트를 한번 바꿔 볼게요 폰트를 눌러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크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스 타일은 곰믹스 어, 프로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는 어,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 이탈릭체 그 다음에 언더바 밑줄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인데 저는 지금 글자를 작게 넣었기 때문에 어, 어디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텍스트 색깔을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볼 건데요. 어, 색상은 보통 흰색 혹은 노란색을 많이 쓰고 어, 하얀색 바탕일 경우에는 검은색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윤곽선을 넣을 수 있는데요. 윤곽선도 보통은 검은색을 많이 넣습니다. 지금은 하단 자막이 크기 때문에 윤곽선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테두리 두께를 30% 라니까 꽤 굵어졌습니다 너무 굵으니까 조금 더 깝깝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투명도는 여튼 정도죠 자그 다음에 텍스트 배경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넣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투명도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서 너무 진한 색이 아닌 투명도로 넣을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텍스트 그림자 인데요 그림자는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요 어, 텍스트 두께 그림자 두께 그림자 유형 인데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넣으면 약간 입체감이 살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어, 하단 자막에서는 잘안 넣는게 추세입니다 뭐. 자그 다음에 나타내기 효과는 페이드 인처럼 서서히 나타나기 그 다음에 사라질 때도 서서히 사라지기 할수 있습니다. 저는 어, 좀 비교를 위해서 사라지기는 닦아내며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시간도 넣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위치 설정은 왼쪽 위, 그 다음에 아래쪽 중간 이것을 정확하게 클릭 한 번으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울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다 되셨으면 적용을 눌러 주셔야지 여기 밑에 타임라인 하단에 텍스트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수영사업교 전체 클릭 길이는 길지만 텍스트 길이는 짧기 때문에 우리 앞전에 셋듯이컷 편집하듯이 네, 옆을 가져오시고 쭉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당겨주고 잘 들어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플레이드를 제일 앞으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번 음, 서서히 밝아주고요 마찬가지로 영상이 끝날 때쯤 되면 닦아내듯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도 같은 분위기에 강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또 복사해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복사를 위해서는 원본을 먼저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연필 모양 옆에 플러스 모양을 눌러주시면 복제가 됩니다 자, 복제를 하게 되면 플레이에드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가져와줬고요 제가 조금만 왼쪽로 당길게요 여기는 삼락공원 쪽이라서요 어,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눌러서 텍스트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이 어, 이 제일 앞에 있는 자막의 위치를 정확하게 해 주려고 키 16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왼쪽으로 조금 가져가시면 두 개의 클립이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어떻죠? 네, 글자가 두개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른쪽으로 당겨가지고자석처럼 멈추는 순간이 있으면 두 개의 클립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팝핑수는 단순하게 텍스트를 넣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텍스트 이미지에서 이미지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도형이라서 별로 좀 재밌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다양한 말풍선이 있고요 이 말풍선 중에 저는 이렇게 와우 라고 한번 넣어주고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를 팥빙수라고 넣고 싶으면요 빈 말풍선을 먼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말풍선에 클립 길이를 길게 해주셔야겠죠? 길게 주시고요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를 또 제일 앞으로 가져와 주시고, 여기서 또 텍스트 추가를 해주시고, 팝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과정이지만,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은 말풍선을 잘 제공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스를 많이 사용 안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것 같아요. 윤곽선도 조금 더 굵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넣으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텍스트와 이미지를 넣고 수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클립에 맞게 텍스트를 넣고 복제하고 설정도 변경해 보시기 바랄게요. t h a n you.